안녕하세요 성시윤 사범입니다. 자 이번 시간에는 체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운동법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체력은 크게 두 가지로 일상생활을 위한 건강 체력들, 뭐 근력이라든가 다음에 유연성, 지구력, 심폐지구력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. 다음에 운동을 위한 체력들, 전문 체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. 순발력, 민첩성, 뭐 평형성, 혐오성 등 이런 요소들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어, 이 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의 운동법이 있는데요. 바로 무산소성 운동과 유산소성 운동입니다. 무산소성 운동 같은 경우는 이 근력 향상을 위해서 특히 뭐 웨이트 트레이닝을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. 유산소성 운동은 이 심폐지구력을 강화시키는 운동으로서 달리기라든가 뭐 자전거 타기, 뭐 빠르게 걷기, 뭐 수영 등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어떤 운동이든지 어, 기본적으로 이 기술을 배울 때는 기초가 튼튼해야 하는데 먼저는 이전에 이 체력이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특히나 우리 시범 차기 기술들을 배움에 있어서 이 전문적인 체력 요소들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자 이런 부분들을 저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먼저는 심폐지구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달리기 법을 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공간이 좀 협소한데요. 여태 보면 이 공간을 어 충분히 활용해서 할수 있는 방법들입니다. 자 먼저는 달리기인데요. 가볍게 달리기 조깅하는 겁니다. 이 조깅하는 법 먼저는 빠르게 달리는 것보다는 이 상체와 그다음에 하체를 같이 동시에 사용하면서 달리는 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첫 번째 줄 준비. 자 가볍게 달리기 준비. 출발. 출발. 출발. 출발. 자 다음은 뒤로 달리면서 어, 균형 감각을 발달시킬 수 있는 훈련법입니다. 자 준비, 자, 뒤로 달리기, 자 준비, 출발! 아! 아, 출발. 아! 자 다음은 하체의 안쪽 근육을 강화시키면서 이 근력과 근지을 강화시킬 수 있는 옆으로 달리기 방법입니다. 자 준비. 출발. 출발. 출발. 출발. 출발. 출발. 출발. 출발. 출발. 자 이번에는 무릎을 4 5도 정도 높이로 끌어올리면서 발을 빠르게 교차하면서 달리는 방법입니다. 자, 준비. 출발. 아! 자 달리기는 모든 운동의 가장 기본적인 운동 방법인데요 좁은 공간을 활용해서 이 심폐지구력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달리기 방법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, 아! 아! 아! 아! 아! 네, 다음은 안복 달리기인데요. 자, 이런 우리 꽃가을좀 사용해서 좁은 공간에서 어, 빠르게 방향을 전환하면서 이 민첩성을 어, 기를 수 있는 운동 방법입니다. 아!